Young, young girls are pretty, brave, uh -huh. and smart, just like Belle Bell from Beauty and the? and the Beast. Beast, 그렇지. 자, 해석해보세요, Young girls. 어린 uh -huh. 어린 소녀들은? 어, oh, pretty. 예쁘고, great. Oh, 용감하고, 그리고 oh. 똑똑하다. 어, uh, just like, 어떻게 해서 가자? 어, 마치. 어, oh, 마치 누구처럼. Beauty and the Beast. 네, 저 사람처럼. 저... 저 사람, Beauty and the Beast가 무슨 저 사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Beauty and the Beast. 노래 몰라? 네. 이 여야수. 아, 그래요? 어, 뷰티가 미녀고 비스트가 야수잖아. 아, 처음 알았어요. 어,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벨이에요. 네. 어. 거기에 엠마 스슨알아 네. 엠마 와슨이이 영화에 나왔잖아, 이번에. 어. 엠마 와슨이 거기서 베리예요 이름이. 어. 미녀와 야수의 벨처럼. 이렇게 해서 가면 돼. Animals love r s 그렇지. 자, 시작. 동물들은 어. 주인공을 사랑한다. 그렇지. 야, 디즈니 영화 보면 동물들하고 주인공하고 항상 뭐하니? 지내요. 어 친하고 토크어 바타잖아 대화를 하지 않니? 네 대화. 어, 어디서 병막 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네. 막 동물이 말을 해. 네. 그런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껴요? 세 가지 느볼 때마다 뭘 느낀다는 거야. 어 친숙한. 그렇지. 어 여기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 그죠? 어. 네. The Olympics are held every four years. 계속 해보세요. <웃음> 이 올림픽은 4년 어. 동안. 어. 4년, 4년 동안. 어. 블리우드 것이다 어. 이 올림픽이 아니고, 더는 그 올림픽이라고 적혀야 돼. 예, 네, 그, 그 올림픽. 그 올림픽이야, 올림픽들이야. S가 붙었어. 올림픽들. 올림픽들은, <웃음> every four years 하면, 4년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네, 4년마다. 어. 그럼 every seven years는 뭐예요? 어, 7년마다. 어. 그리고 hold라는 단어가, 개최하다 뜻이 있어. 아. 근데 앞에 B동사 쓰고, hold, held, held. 세 번째 거 썼거든. 네. 어. 무슨 태예요 수동. 어 B 동사 먼저 쓰고 네세 번째 PP 형태를 쓰는 거 그러면 개체 하다야 개체 되다야. 개체 되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목소리>